안녕하세요. 달빛 드라마입니다. 비밀의 여자 리뷰 영상을 만들기 위해 지난 장면들을 돌아보곤 하는데요. 요즘은 그래도 고구마들이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 영상들을 보면 주애라와 남유진한테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정겨울은 현재 주애라와 남유진에게 복수를 전념하고 있지만 복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딸인 남소희를 찾는 것입니다. 주애라의 지시로 정겨울의 아이를 납치하는 장면을 다시 보고. 혈압이 급상승했는데요. 이미 봤던 것을 또 보는 거였는데도 너무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도 결국엔 정겨울은 남소이를 찾아 행복한 삶을 누릴 것인데요.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 딸을 찾게 될까요? 미리 예상해 보겠습니다. 남소이를 찾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기 때 남소이의 목걸이로 찾는 것인데요. 이전 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렸으니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제 채널의 예전 영상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겨울은 남소희가 태어날 때 앞을 못 보는 안타까운 상황이어서 남소희를 외모로는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소희의 목에 있던 붉은 반점과 목걸이를 본다 해도 자신의 딸임을 알아보기 힘들죠. 결국 남소희의 특징을 잘 아는 사람이 먼저 움직인 후에 찾게 될 텐데요. 바로 남유진입니다. 남유진은 주에라의 집에서 소희의 목걸이를 발견하게 되고 큰 싸움 끝에 주요단서가 나오고 그것을 통해 소희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보다는 이제 말씀드릴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남소희를 찾는 방법 두 번째는 정겨울이 직접 아이 납치범을 잡아서 소희를 찾는 것입니다. 정겨울은 이제 앞을 볼수 있지만 아이 납치범의 얼굴은 못 봤었는데요. 과연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쓰레기 악당죄라는 방송에 출연해서 해외 유학파 출신의 대기업 팀장으로서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TV에서 그녀를 보게 되었죠. 그런데 그중 남소의 납치범도 있게 된 것입니다. 납치범은 현재 도망다니는 신세였는데 TV에서 주애라는 승승장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분노를 합니다. 생계에 쪼들린 납치범은 주애라를 찾아가서 더 많은 돈을 요구하죠. 그리고 납치범과 주애라의 대화를 정겨울이 엿듣게 됩니다. 정겨울은 당장 납치범에게 천벌을 내리고 싶지만 침착하게 행동하죠. 정겨울은 납치범에게 돈을 지어주며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아이는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봅니다. 납치범은 돈을 주자 순순히 모든 것을 다 말했죠. 정겨울은 녹음을 한후 납치범을 경찰에 신고하고 구속시킵니다. 또한 죄에라도 공범으로 잡혀 들어가게 되죠. 그 후에 정겨울은 그토록 그리워했던 딸 남소이를 만납니다. 두 사람은 눈물에 재회를 하게 되죠. 많은 아픔들이 있었지만 정겨울과 남소이는 앞날의 행복만 가득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정겨울이 남소이를 어떻게 찾을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다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남소이와 정겨울이 하루빨리 서로를 알아보고 따뜻한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신다면 달빛탐구 드라마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